유난히 초자연적 존재와 관련된 일화가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다뤘던 금돼지와 엮인 최치원이 그중 하나고요. 그런데 신라에 금돼지와 엮인 최치원이 있다면 고려에는 강감찬이 있습니다. 최치원은 엮인 동물이 돼지 딱한 종류였죠. 그런데 강감찬은 여우, 개구리, 뱀, 호랑이, 심지어는 개미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려 드루이드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동물들과 관련된 일화가 정말 많아요. 오늘은 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강감찬의 탄생과 관련된 한 여우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야기 유교걸과 유교보이들에게는 조금 이른 이야기입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졌거든요. 그래서 다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해봅니다. 유튜브에서 유해 영상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죠. 아무튼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여우 엄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강감찬의 탄생설화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역시 낙성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엄청 큰 별이 갑자기 땅으로 떨어졌고 별이 떨어진 곳으로 가보니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더라. 그리고 그게 강감찬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강감찬의 탄생설화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감찬의 출생과 관련된 설화는 무려 세가지나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중에서도 조선시대, 그것도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유행어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유행어를 사용하는 집단에 따라 다르듯이 설화나 이야기들도 시대와 이를 공유하는 집단에 따라 유행하는 버전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깡감전의설화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오늘 다룰 것은 낙성대와 관련된 이설화는 아니고요. 남은 두 가지 설화중 하나입니다. 이설화는 민담의 형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만큼 여러 버전이 있지만 오늘은 한국고비문학대계에 나와있는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야기는 강감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한 다음 날 시작됩니다. 꿀잠을 자고 일어난 새신랑은 일어나자마자 날카로운 단도가 자기를 겨누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어제 결혼한 자기 부인이 자신의 위에 앉아서 목에 칼을 겨누고 있던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다가 날벼락 맞은 이 상황에서 그는 부인에게 왜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부인은 비장한 말투로 말했죠. 사람은 유능하고 쓸모있는 자식을 두어야지 괜히 별능력 없는 자식 열어두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나는 역사 속에 이름이 길이 남을 만한 똑똑하고 유능한 자식을 갖는 게 소원이다. 지금부터 내가 제안을 하나 할 건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칼로 당신을 죽인 후 나도 죽을 거다라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니죠. 그 말을 어제 결혼한 남편에게 칼을 겨누고 협박하면서 했다는 게 문제지만. 그런데 이 다음 말이 정말 어지러지랍니다 당신은 내가 칼을 거두고 물러난 즉시 이 집을 떠나라. 몇 년이 걸리든 상관은 없지만 당신은 99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집에 돌아와 나와 100번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다만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은 길을 방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역사에 이름이 남을 정도로 유능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라는 삼류 성인 용화스러운 발언을 합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어이없는 발언인데 이 남편은 또 알겠다면서 그 길로 수련을 떠나요 이 결혼 어떻게 성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두 사람은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편은 정말로 99번의 수련을 마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고개 중턱쯤에 분명 내가 길을 떠날 때는 없던 멋진 기와집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내가 살던 곳에 새 건물이 생긴 걸 보면 괜히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가다 말고 담장 너머로 기와집 안을 들여다봤죠. 기와 집을 구경하던 그는 집 안에 있던 엄청 아름다운 여성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 여성은 그에게 잠깐 쉬다 가라고 말했고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냉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이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가면서 집을 살펴보니 이곳은 일반 가정집은 아니고 주막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막치고는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자신과 여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인기 없는 주막이 아닐까 싶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인기 없는 주막이라도 주인과 일하는 사람들조차 없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왜이 집에 아무도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원래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지금만 자기 혼자 있는 거라고 설명해 주었죠. 이 둘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분위기는 즐겁고 술은 취했고 눈앞에 있는 이여성과 수련할 분위기가 잡히자 이 남성은 다다익선이라고 했으니까 100번째보다 101번째가 더 좋겠지 하는 자기합리와 함께 이여성과 100번째 수련을 하게 됩니다. 99번 동안 실수 한번한적 없는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냐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여성은 사실 백년 묵은 여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99번의 수련을 통해 모아둔 길을 방출하게 만들어버렸죠. 남자는 이한 번의 실수로 99번의 수련을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평생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은 기와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서 집으로 향하는 그에게 여성은 몇월 며칠에 어느 장소로 와서 아기를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말을 기억해둔 채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기 잘못을 부인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뿐이었죠. 근데 이 사람도 양심은 있는지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라면 진짜 너무 화가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인은 할수 없지 뭐 하면서 그냥 넘깁니다. 어쨌든 이 쿨평 걸린 부부는 그렇게 열 달의 시간을 보냈고 기와 집에 살던 여성이 일러주었던 때가 다가오자 그때 그 여성이 알려준 시간에 알려준 장소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아기를 문 여우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여우는 남편의 앞에 아이를 내려놓고 짧게 울음소리를 낸후 도망갔습니다. 이 부부는 그 어린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아기에게 감찬이라고 이름을 지은 후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아는 위인 강감찬이고요. 강감찬의 생물학적 어머니이자 그의 아버지와 함께 수련한 이 여우는 백년 혹은 천년 묵은 여우 요괴입니다. 이 여우는 사람으로도 동갑할수 있지만 환각으로 주변 환경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여우에게 환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이야기에서 여우가 살던 기와집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와집은 강감찬의 아버지가 수련을 떠날 때는 분명 없었는데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갑자기 생겨났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이 집이 강감찬의 아버지가 없는 동안 엄청 빠르게 지어졌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이야기의 다른 버전에서는 강감찬의 아버지가 집을 나선 후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감찬의 아버지가 멋진 기와집이 있다고 생각한 곳은 실제로는 그냥 빈터였고 여우가 아버지를 홀려 멋진 기와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여우는 일본의 너구리와 상당히 닮아있는 것 같죠? 일본의 너구리도 사람을 홀릴 때 자신은 인간으로 변신하고 나뭇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나 돈으로 둔갑시키니까요. 이 여우 하는 짓이 구미호와 비슷해서 구미호가 아닐까 싶을 수도 있지만 이 여우는 구미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꼬리가 어깨라는 건 상당히 눈에 띄는 특징인데도 꼬리에 관한 묘사는 없었거든요. 아마도 이 여우는 그냥 평범한 여우의 모습을 한 요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담이나 설화 야사에는 구미호보다 그냥 여우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구미호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인지도가 높아지게 된건 비교적 최근이에요. 그나마 조선시대 모던에서 구미호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 수가 정말 적고요. 그보다 더 이전 시대에는 구미호 이야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구미호 대신 그냥 평범하게 생긴 여우가 구미호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근대로 접어들면서 그냥 여우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 구미호에 관한 이야기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냥 여우가 둔갑하고 사람을 홀리는 이야기보다 꼬리가 아홉 개인 여우가 사람을 홀리는 이야기에 더 익숙해지게 된 거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그냥 여우보다는 꼬리가 아홉 개나 달린 여우가 조금 더 특별하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미호는 창작자들에게 그냥 여우보다 더 매력적이었고 이 때문에 창작자들이 구미호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 지금은 그냥 여우 이야기보다 구미호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게 된게 아닐까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어지러질한 이야기는 실화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고 추측해본다면 당연히 강감찬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강감찬은 완벽한 육각형 인재였습니다. 강감찬은 무인으로서의 능력도 뛰어난데 머리도 좋고 학식도 높은 인물이었거든요. 강감찬은 우리에게 귀주대 첩을 이끈 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 강감찬은 무인이 아닌 문인이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학문을 사랑했다고 하죠. 대개 장군이라고 하면 힘은 센데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지만요 강감찬은 훌륭한 문인이면서도 동시에 무인으로서의 능력까지 뛰어났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장군이 실제로 큰업적까지 달성해서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니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게 일반인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강감찬의 경우에는 여우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가 퍼진 계기가 된 거고요 그런데 강감찬이 여우와 엮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감찬이 못생겼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제가 인신공격을 해서 당황하셨겠지만 사실 강감찬은 외모가 엄청 볼품없기로 유명합니다. 정사에서는 입을 모아 강감찬이 천하의 박색이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체구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고 너무 검소한 나머지 옷이 더럽고 다해져서 평범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겼다. 학문을 좋아하고 계략을 잘 짜긴 하는데 풍채도 그렇고 얼굴 생긴 것도 그렇고 엄청 작고 못생겼다. 이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작은 체구는 사람들이 강감찬에게서 여우를 연상시키는 요소였을 수 있습니다. 여우도 인간보다는 작으니까요. 안 그래도 여우처럼 날쎄면서 계략을 잘 짜는데 거기에 여우처럼 작은 체구까지 가졌으니. 강감찬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강감찬이 여우를 닮았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게 민간에까지 퍼져서 강감찬이 여우의 아들이었다는 라 이야기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나온 여우는 굳이 퇴치할 필요도 없긴 해요. 딱히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다 여우 덕분에 강감찬이 태어난 거기도 하니까요. 다만 우리 조상님들은 여우에게 홀리는 것 자체를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우에게 홀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구미호 편에서 나온 대로 오래되어서 신이한 기운을 가진 거울을 여성에게 비추는 것도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요. 표범의 코를 삶아서 먹거나 귀신을 쫓는 효과가 있는 약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여우에게 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을 묶은 후에 그 사이에 뜸을 21장 뜨면 여우가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홀린 곳에서 깨어난다고도 하는데 양손을 묶어두고 뜸을 스물한 번이나 뜨면 저라도 여우는 소리내면서 깨어났다고 할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여우에게 홀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우는 사실 그렇게 주목할 만한 존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으로 둔갑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기와집으로 보이게 만드는 건 원래 여우나 구미호가 등장하는 이야기에 항상 나오던 능력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이야기 때문에 강감찬이 짐승의 말을 알아듣고 짐승과 교감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던 여우, 개구리, 뱀, 호랑이, 개미 등의 동물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생겨난 것도 강감찬이 여우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강감찬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여우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려드루이드 강감찬의 우당탕탕 동물 대소동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여우 엄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 나오는 여우 이야기는 강감찬이 사람 사이에 있던 둔갑한 여우와 대결해 여우를 잡았다는 이야기니까요. 다음 편 이야기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